안녕하세요 직장인이 영화를 소개하고 리뷰를 하나 영화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헛소리로 리뷰를 하는 헛소리 직장인 K입니다 저희 헛소리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허접한 실력이라 스포일러 없이 리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이점꼭 유의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꺼주세요 자 그럼 헛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를 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관한 헛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인피니티 워는 개봉한지 시간이 꽤 됐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던 영화이다 보니 거의 모든 분들이 보셨을 듯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엔드게임 예고편과 함께 2019년 4월 개봉 예정 소식이 있었죠. 어, 약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관한 헛소리를 저희첫 영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물론 제 생각일 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니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블의 영화는 어, 여러 한 떡밥을 던지면서 어, 관객들이 여러 한 여러한 상상을 상 하게끔 어,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히어로물의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 보통 극장에서 같은 히어로물 영화를 많이 다시 보는 편입니다 자, 심할 때는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한 대여섯 번 정도 봅니다 아, 하지만 인피니티1은 그렇게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인피니티1은 어, 모든 촬영을 IMAX로 제작되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IMAX로 보길 원했지만 음, 보질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IMAX가 음, 너무 일찍 끝나더라고요 인피니티1은 지금까지 마블의 히어로들이 총 등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내용이 너무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아, 지금까지 잘 만들어주는 마블이었기에 기대가 더 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마블의 영화의 어, 최적의 감독이라 고 생각하는 루소 형제가 메가폰을 잡았다는 소식에 어떠한 영화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었죠 자, 근데 예상 밖으로 조금 논란거리도 있었습니다 어, 이번 인피니티 워너 제갈기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마블 영화가 이 영화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어, 마블의 정말 황금기였습니다 어,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즈니의 황금기 같은 10년이었죠 어, 왜냐면 영화는 마블로 애니는 애니대로 전부 다 성공적인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인피니티 워를 마지막으로 1기 마블 영화들의 은퇴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 후에는 세대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는 현재 개봉한 영화 중에는 블랙팬서, 가오겔, 앤트맨 개봉 예정이 캡틴 마블 등으로 알고 있는데 어 가오겔은 감독 문제로 디즈니와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소문을 들어서 어, 3편이 나올지는 의문이네요 어, 그래도 아마 만들겠죠 자 인피니티오를 아마 마블 팬이시라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번 편은 그 전에 나온 마블의 영화를 모두 보셨더라면 더 재밌게 관람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물론 대단한 게꼭전 마블 영화를 다안 보셨더라도 관람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화 시작과 동시에 지루할 틈 없이 진행이 되고 액션씬이나 스토리의 흐름은 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영화가 끝났을 때 영화가 끝나면 안될것 같고 누군가에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 물론 타노스에 의해 수많은 영웅들이 사라지는 부분도 한몫을 했죠. 자,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헤임달이 왜 토르가 아닌 헐크를 구했을까요? 타노스가 헤임달을 죽일 때 실수였다고 말을 하나 어, 실수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 헤임달이 미래의 토르가 소, 어, 새로운 무기를 얻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까요? 그리고 브루스 베너의 헐크와 이건 나중에 감독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했죠 어, 헐크의 인격이 브루스 베너에게 삐진 거였다고 자 그리고 로키는 살아있을 거라는 소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아이언맨과 타노스전에서 어, 스타로드로 인한 실패 뭐 이거는 어, 스타로드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가오겔2에서 보시면 체면에 걸렸다가도 어머니의 죽음에 원인을 알고 체면이 풀이듯 원래 캐릭 자체가 다혈질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캐릭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마 건틀렛을 빼앗았어도 어 멘티스가 정신을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 타노스가 풀려나 다시 빼앗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야기한 미래에 어, 1400만 605가지는 독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려고 한 대사가 아닌가 싶네요 아, 전투신 역시 정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아, 새로운 아이언맨 슈트와 스파이더맨 슈트는 정말 멋있었고요 와칸다 전투와 그리고 캣틴의 비전을 도와주는 지하철 그리고 타이탄 행성 전투 음, 전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전에 마블 영화에서 잠깐씩 등장하는 타노스는 그냥 악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쁜 빌런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군요. 저는 약간 캡틴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에 희생을 서슴치 않고 행동하는 점 그리고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확고한 의지 음, 다른 점이 있다면 타노스는 전체를 위해 희생을 통하여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이고 캡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누군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격이 서로 다른 점이 아닐까요? 자, 어찌되었든 결국 타노스도 모든 걸다 잃었으니까요. 음, 타노스 입장에서는 인피니티 스톤을,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하고 어, 본인도 사라졌으면 했을 겁니다. 어, 결국 전 생병의 반은 타노스에 의해 사라지고 어, 많은 영웅들도 사라지면서 끝나죠. 자, 그런데 사라지는 영웅들을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니 스타크가 미래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죽은 걸로 나왔던 히어로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음, 아마 마블 일기를 이끌어갔던 영웅의 활약을 엔드게임에서 좀더 그리면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드게임에서 인피니티 워에서 살아남은 영웅들과 사라진 영웅의 반대의 경우가 되어 세대교체를 가 세대 교체 세대 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어, 디즈니에서 일기 영웅을 전부 죽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토니 스타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영상 몇 개로 설명해드리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지키던 타임스톤을 토니 스타크를 살리기 위해 타노스에게 넘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미래에서 토니 스타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넘긴 듯 합니다 토니가 중요한 역할은 아마 무언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의 대사를 볼때 토니의 선택으로 어벤져스가 살 수도 있었다는 대사가 있었죠 타노스를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음, 이부분은 엔트맨 2를 보고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So, sure cute, 여기서 시간의 소용돌이를 언급하죠. 자, 아마 엔트맨을 통해 과거로 갈수 있게 되기는 하나 작전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의 연인이 페퍼도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구로 돌아온 토니 스타크가 분노를 하게 되고 타노스를 궁지에 몰듯 싶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코밍에서 해피가 어벤져스 새로운 무기를 비행기 옮기는 장면이 있고 어, 이 무기는 홈코밍 초반에 토니 스타크가 벌처에게서 압수한 외계 물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공개가 되질 않았죠. 어, 인피니티 워에서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 급하게 우주로 가서 사용을 못했지만 이 새로운 무기를 어벤져스가 사용하게 된다면 음, 타노스를 꽤 괴롭혔을 듯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스톤으로 무한반복 무한 버프를 걸어놓은 상태였다면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싸움은 1400만 604번 반복이 되었을 테고 아마 스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기억,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타노스의 대자뷰를 느낀 듯한 표정을 갖지 않았나요? 자, 어쨌든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제압하고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할 때 싶네요 엔드게임 티저 영상에서 토니가 우주에서 음, 왠지 레드 스컬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만나서 인피니티 스톤의 사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하여 다시 타노스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살릴 듯 하나 여기서 잠깐 제가 아이언맨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타노스가 소울스톤을 얻을 때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듯이 토니가, 토니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그건 아마 본인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니 스타크 입장에서는 다른 생명도 소중하지만 본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페퍼와 자식처럼 생각한 스파이더맨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장례식장 촬영이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최악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토니 혼자의 생명으로는 부족해서 마블 일기 영웅들의 희생입니다 자, 이유는 어 왠지 에이조 오브 울트론에서 블랙 위도우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마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죠 아니면 타노스도 혼자 생명반을 없앴으니 톤이 혼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제 생각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이번 헛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ecause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f it doesn't.